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제3자 누가 보더라도 유승민이 박근혜를 인간 적으로 배신했다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이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 유승민을 실드치려고 한 것입니다. 위장 우파의 대표적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유승민과 이준석이 아니 겠냐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준석 이 친구가 기어코 일을 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전체 내용을 들어봤지만 역시나 이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역시 이준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준석스럽다 는 것을 정의한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행동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준석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둘째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잘못은 모두 나를 제외한 힘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윤혜관에게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준석스럽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필요하면 눈물까지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벌써 세 번째나 울먹이는 연출을 했으니 가히 질질 짜는 것도 이중석스럽다고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울다 뿐입니까 울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노의 대상을 앞에 내세우고 그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만 그 대상을 맘껏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자신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받기 전에 자신이 준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을 눈물로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준석스러움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예를 들어 물품을 뇌물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물품 대신 여자를 뇌물로 받았던 기억을 스스로에게서는 지워버립니다. 그 사건을 모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약속음 비슷한 것을 자신의 신복이 써준 것도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모든 죄는 없었던 일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준석스러움의 전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준석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인 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조금이라도 아끼던 사람들마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한 정도로 야비함과 졸렬함의 극치였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도 달래고 오르다가 그런 말을 듣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일갈했겠습니까 첫째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문제는 그 저격의 정도가 도저히 당의 대표가 자기당의 상징적 수장인 대통령에게 한 공격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도를 넘어선 경악을 금치 못할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선거 때 이준석 자신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질 좋은 양고기를 팔 것처럼 하고서 고기 같지도 않은 개고기를 팔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해서 자신이 선거 때 개고기를 사라고 외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욕도 이런 욕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천하의 막대먹은 말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천인공로할 욕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이라는 개고기를 팔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를 악물고 참았나라고 울먹입니다. 이것이 국힘당의 당수가 아니라 평당원이라 하더라도 자기당의 대통령에게 할수 있는 욕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둘째 지난 2년 국힘당이 선거에 연달아 세 번씩이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랍니다 참 착각도 유분수라는 말이 말보다 더 심한 말을 귓구멍에 퍼 부어주고 싶은데 혹시 다른 표현 없겠습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준석스럽다 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 소상공인을 말살시킨 실패한 경제정책과 이 나라의 초격차 기술, 원전기술을 폐기시켜서 한전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가져왔고 독선과 종북과 중국에 대한 굴정과 우리 자손이 살아나갈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가 온갖 선심행정으로 돈을 뿌려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불과 몇백조에 불과했던 나라 빚을 문재인이가 이 천조까지 늘려놓았으면서 트임 때까지 천조라고 숨겨온 이 운동권 정부의 실정 때문에 이긴 것이지 이준석이 미래를 담은 대안 때문이라고요?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준석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의 실정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오죽 문재인과 민주당이 싫었으면 막대기 하나를 꽂아도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였던 것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2030의 일부는 이준석이 그럴싸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국힘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세상 경험이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전혀 속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속일 걸 속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60%에 육박했었다는 것을 벌써 잊었냐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분탕질 외에 한 일이 뭡니까 어디서 어줍잖은 미래 타령입니까 어디서 어줍잖은 미래같이 운운하면서 자기 아니었으면 이겼겠냐 이런 망발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어디서 그런 참나만 혓바닥을 놀리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준석은 안철수 의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병자, 신자, 비읍시옷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욕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욕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그 XX라고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섭섭하셨어요? 이 친구 보자 보자 하니 인간이 아닙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기 요구 안 들어준다고 당무 거부하고 두 번씩이나 사라져서 대통령 후보 애간장을 녹이질 않나. 당대표라는 사람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공격은커녕 유략관이 자기 말을 무시한다 뭐다 해서 허구한 날 방송에 나가서 내부 총질을 해댄 것을 전 국민들이 아는데 후보도 감정을 가진 인간인데 없는 데서 누군들 욕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은 역목을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그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탄만 하고 있으니 이덜 되고 모자라고 덜 성숙해서 인간관계의 기본 예절조차 터득하지 못한 이 이준석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준석은 자나깨나 민주당 좌파들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드러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재원 의원 등을 유닛관이라고 부르고 이번에 또 하나의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 등을 나도 윤핵관이라고 불러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윤핵관 호소인들이라고 조롱하면서 이들이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면서 안 그러면 오세훈과 맞붙은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은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 만세와 민주당 의원들 찬양까지 해야 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듯이 비교를 해도 하지 말아야 할 비교가 있는데 은연중에 문재인에게 폴더 인사를 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했던 유승민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 린치를 가했다면서 뜬금없이 유승민을 실드치고 찬양 했습니다. 유승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법 파동을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상처를 입힌 그자 아닙니까 2015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했습니다. 유승민은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작 자신의 당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정책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날 연설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민주당 좌파의 정책이라고 해도 될 만한 내용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유승민이 했던 발언,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이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집단적으로 우리당의 정강과 다른 말을 했다면서 반발을 했겠습니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그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냐? 그가 당대표로서 그 자리에 그런 말을 굳이 했어야 했느냐는 것이고 자기 정치에 욕심을 낸 나머지 박 대통령을 까내리려고 했던 것이며 말을 해도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려서 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당의 대표로 나와서 좌파민주당 야당의 노무현 대통령을 띄우고 자기당의 대통령을 찍어 눌렀던 그 방식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배신이자 자유파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승민의 연설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박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을 냈다는 차원을 넘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게까지 상처를 입힌 내용이 많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편이 자신을 공격할 때보다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어떤 자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을 때그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제3자 누가 보더라도 유승민이 박근혜를 인간적으로 배신했다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이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 유승민을 실드치려고 한 것입니다 위장 우파의 대표적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유승민과 이준석이 아니겠냐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승민도 이준석도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야말로 데칼코마니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 습니다 자기당의 좌장인 대통령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넣은 용기가 가상하긴 하지만 마치 아버지에게 막말을 한 아들의 비유될 정도로 막장 드라마를 쓴 이준석의 민낯이 이번에 너무나 확실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도리얼하게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비록 좌파의 피가 흐르는 이준석이지만 좌파인 민주당조차 전혀 이준석을 받아줄 생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준석이 혹시라도 민주당에 들어와서 또 분탕질을 칠까봐 그 점이 두려워서라도 안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 밖으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알아서인지 집 밖으로 는 나가지 않을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에 남아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과 손잡고 제2의 촛불사태라도 만들면 국힘당 내부에서 성문을 적에게 활짝 열어 줄 잠재적 배신자가 바로 유승민 과 이준석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은 민주당으로 복귀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뭔 일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 내부 동조자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너는 거기 있으라는 지시를 누구에겐가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 그 지시자가 이준석이 90도 폴드 인사를 하던 그분일지 아니면 술친구 송투남일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위기가 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단체입니까?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저런 구호가 노동자 근로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 구호란 말입니까? 이들이 북한이나 중국이 부르지질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 포스터를 보면 전율이 돋지 않으십니까 다시 싸움을 준비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투른 면이 있지만 문재인과는 전혀 다른 자유우파다운 국직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는 고칠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자파들과 그들과 결탁한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도 속아서도 그것을 믿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조짐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히 각오를 다져야만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늘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유승민의 유전자를 쏙 빼다 닮은 이준석의 몸에 흐르는 좌파의 피는 더 새롭고 더 위험하고 더 더러운 분탕질을 꿈꾸고 있을 가능성이 200%라는 생각입니다 뱀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니까요 김치의 시사이다에서는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하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위험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